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골이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는 동안 코골이 때문에 불편했던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도 코골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TV에서 생로병사 프로그램을 보고 생로병사 프로그램이 뭐죠? 그 KBS에서 하는 생로병사에서 코골이 모호병가서 많이 나오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아닌가요? 생로병사의 비밀 그쵸 네, 네. 아니 그거 팩트체크 한 거예요? <웃음> 생노병사의 비밀에서 응. 응. 코골이를 고쳐야겠다면 양압기 치료 그걸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생노병사의 비밀을 보고 심각한 거구나. 해서 양압기 치료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음. 저한테도 코구리는 빨리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음. 사실 저는 왜 고쳐야 하는 것인가 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잘때 코구리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 어. 저는 혼자 자기 때문에 딱히 고쳐야 는 <웃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 혼자 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젊은 친구인가봐요. 어... 코골리가 있는 경우 꼭 치료를 받아 고쳐야 하는 건지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그냥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30대 남자의 코골리 30대인데 연애도 안하나? 젊은 친구가 음. 혼자 자면서 음. 양육이 쓰고 잘려면 정말 웃기긴 하겠다. 내가 이걸. 그렇네요. 이걸 내가 쓰고 자야 돼? 음. 어? 왜? 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는데 음. 어쨌든 뭐 뻔한 내용이겠지만 생로병사의 음. 비밀에서 코구이 모호흡은 굉장히 심각한 거를 어, 산소 부족을 초래하고 음. 수면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음. 했겠지요 그거를 음. 뭐 여러 사례자를 데리고 이제 했겠지요 음. 그걸 보고 이제 겁이 덜컥 났겠죠 음. 어 나도 코골이 심한데 음. 그래서 병원 갔는데 어 당신은 코골이가 아니고 무호흡이 심하시네요 음. 자, 양악기 쓰셔야 됩니다. 양악기를 덜컥 채워줬는데, 음. 이거를, 어떡하지? 매일 내가 무조건 자야 되나? 진짜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양악기 쓰시는 분들은 음. 그런 자괴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답변을 보면, 뭐, 뻔한 얘기에요. 음. 어, 숨을 못 쉬니까, 음. 어, 산소 공급이 잘안 되고, 음. 잠을 잘못 자니까, 음. 여러가지 심뇌 혈관계 질환들이, 음. 음. 어,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위험인자다. 음. 그래서 어 반드시 치료를 하는게 좋다 음. 라고 되어있습니다. 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음. 자 목구멍 확장 수술을 할 것이냐. 양압기 치료를 할 것이냐. 자는 동안에만 기도가 막히니 자는 동안에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을 쓸 것이냐. 음. 물론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음. 그래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찾아야 되는데 음. 병원 가면 양압기 아니면 수술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요즘은 수술을 덜컥하기 전에 음. 양압기부터 써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양압기를 써보고 아 이게 정말 불편한 못 쓸만한 거구나 그러면은 수술하시죠. 라는 아 바꿨네. 바꾸,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Ha, ha, ha, ha.